반갑습니다 어, 오늘 처음 뵙는 분들이 많네요 초보, 초보 오늘은 초보들의 모임으로 그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오늘 초보 한번 네. 모셔놓고 어, 지금 저희가 컨설팅 하려고 몇 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이렇게 둘이서 얘기하는 것보다 같이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라이브를 켰습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핫도그를 먹으면서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깐 기다려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네. 얼굴의 표정이 굉장히 굳어져 있습니다. 누구한테 찍혀보는 게 살면서 없어서. <웃음> 네. 저도 이렇게 초대를 해가지고 오늘 이렇게 방송하는 것도 좀 처음이어가지고 저도 좀어 같이 당황스러운 모습을 좀 하고 있답니다. <웃음> 하시나요, 유님 저는 도매매에서 재고를 가져가지는 않습니다. 네, 위탁 도매 상품으로 운영을 하시고 계시는데 위탁 도매로 아무래도 직장인이시거든요. 또 직장인이시다 보니까 회사를 어 위탁 도매가 아닌 이상에는 조금 힘드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한편으로는 좀 들어서. 음 뭐가 팔릴지도 모르겠고 해서 사입으로 하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아직은 이제 처음 시작 단계는 이렇게 해서 일단 등록이면 판매면 공부한다 생각하면서 하고 있어가지고요. 음, 맞아요. 일반적으로 네,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직장인으로서 투잡을 하는데 어, 위탁 도매 상품으로 운영을 할 때의 애로사항이나 궁금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것도 오늘 한번 공개를 하면서